<웃음> 아무리 봐도 옷이 언니를 입었네요 아 이게 이 옷이 사실을 거기 앉아서 볼 때는 너울이 같겠지만 서서 보면 얼마나 예쁜 옷인데요 어, 어지러워 드라마에서 보던 부잣집 사모님은 잠옷 같다 아니 제가 잠옷을 새로 샀거든요 근데 이제 잠옷을 그냥 막 찾아봐도 마음에 드는 잠옷이 없고 그 일단은 소재가 좀 좋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너 잠옷이라고 여기 잠옷이 여러분 되게 이뻐 이거를 이게 잠옷이거든요 잠옷 이게 잠옷인데 진짜 편하고 입으면 되게 예쁘고 디자인도 좋아. 그래서 제가 잠옷을 입고 이제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 린유랑 조이가 와가지고 자다 일어나서 잠옷 입은 채로 문을 열어줬는데 갑자기 애들이 <웃음> 언니. 하시더니 홈드레스를 입고 계시냐고 이러는거야 아그럴지 않았으면은 오늘 우리 무슨 코디를 맞춰 올걸 미리 얘기해주면 그래서 아니 이거 그냥 잠옷인데? 이랬더니 아니 근데 무슨 잠옷이 무슨 홈드레스냐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럼 보여드릴까요? 이게 잠옷인데 짜잔 이게 바로 아한원 잠옷 스타일 새로 샀습니다 이렇게 보면 은 잠옷인지 모르겠네 <웃음> 너무 편안한데 디자인도 확실히 좀 예쁘고 이게 디자이너 잠옷이라서 그런가 봐 이거 어디 거냐면 이게 허비시다허비시 디자이너가 이렇게 파자마를 만드는 곳이에요 허비식 여기가 너무 괜찮은 게 이것도 진짜 이쁘거든요? 저는 원래 핑크색을 주문을 했었는데 핑크색이 없다고 해가지고 저는 블랙을 받았어요 제 까만색이 이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는 이 핑크색 대돈님은 이거를 두 개를 시켰어요 가격을 <웃음> 보니까 한남동 요사모님 맞군요 <웃음> 아 그런가?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끈이 맑게 굳이 묶지 않아. 왜냐면은 그냥 이렇게 풀어놓는 게더 이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풀어놔 이렇게. 그리고 잠옷이지만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가 여기가 찢어져 있어. 트임이 이런 디테일. 그래서 편안하고 예쁜 잠옷을 찾으신다면 추천드려요.